5분 만에 돈을 벌었다. <목소리도> 시급으로 따지면 이거 얼마야?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플로토스의 콩콩입니다. 어, 저희가 이제 기획 컨텐츠로 어, 여러분들께 이제 새로운 어떤 형식으로 찾아뵙고 있는데 어, 최근에 투자에 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투자에 그동안 어, 무지해셨던 분들 어,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 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초심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투자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뭐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어, 플러스가 날 수도 있는데 플러스가 나면 은그 플러스가 난 금액을 우리 이제 게스트가 어, 가져가는 그런 어, 용돈식으로 어, 가져가는 걸로 하고 만약에 손실이 나면 은 어,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냥 회사가 어 감당하는 어 한번 바로 뭐 어떻게 입장을 해볼까요 네 들어와 들어와 주세요 <웃음> 들어오세요 네. 네. 자 어, 우리의 첫 번째 게스트입니다 자 자기소개 자연스럽게 긴장하지 말고 <웃음> 안녕하세요 김혜인입니다 <웃음> 블록체인 배워보려고 왔습니다 <웃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온 상태죠 네. 그래서 어, 저희 이제 이번에 9월 달에 결혼을 하게 된제 와이프고요 진짜 그냥 지금 딱 와가지고 저희 그 피디님이랑 계획했던 콘텐츠 지금 설명해서 바로 그냥 배워서 어, 실제 그냥 트레이딩을 해보는 시간 진짜로 그냥 즉석에서 해보도록 할 겁니다 어, 일반적으로 이제 코인 투자한다 뭐 주식 투자한다 무조건 어. 올라야 되잖아. 그렇죠. 네. 무조건 오르는 해야지. 게 좋아. 오르는 게 좋은데 지금 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마진 거래. 음. 마진 거래라고 하는 거는 위에다가 배팅을 할 수도 있고 아래에다가 배팅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공매도라고 해서 막 떨어지는 거에 배팅을 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 개념. 음. 아,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한번 해보고 네. 그냥 여기에서 수익이 난다. 수익은 가져가. <웃음> 수익은 가져가. 아, 수익 가져가. 어. 수익 가져. 가이 몸도 이렇게 많이 나왔대나요? <웃음> 네, 상관없죠. <웃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바로 투자를 해볼까 뭐, 분석할 필요 없어. 바로 지금 비트코인이 위냐 아래냐 요거만 정하면 어. 위냐 아래냐 어. 위로 갈거 같냐? 아래로 갈거 같냐? 위로 가죠. 위로 가. <웃음> 전형적인 <가죠>. 후보의 모습인데, <웃음> 마진 거래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전문가도 어려워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웃음> 네. 그냥 감으로 가, 가면 돼. 감으로, 감으로 음. 위로. 위로 그러면 미루. 우리가 지금 총 금액이 700불 있으니까 음. 한뭐백뭐 뭐 몰빵 하면좀 그렇잖아 우린 나면은 근데 제돈 아니잖아요 아니 <웃음> <웃음> 그렇긴 한데 <웃음> 이건 진짜 돈이고 결국 내 돈인데 아 그치 어. 뭐 한달 동안 라면만 먹으면 상관없죠 라면 먹을 수 있으면 하고 내 금액이 한 80% 정도? 70% 정도? 7 0도 많은데? 계산할 수 있어? 네 어. 그냥 됐... 대략? 대략 500, 그래. 응. 요 정도만 돼. 요 정도만 돼도, 어, 어느 정도의 리스크, 그 그러니까 위험도는 약간 이제, 어, 피할 수 있다. 음.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위로 가는 거니까, 어, 롱에다가 배팅을 하면 될것 같고, 롱. 어, 만약에 아래로 갈것 같다. 라고 하면, 숏에다가 그거를 체크를 하면 되고, 아 올라갈 것 같아. 어, 그 레버리지는 음. 그냥 내가 이제 거래소에서 돈을 빌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500불이니까. 만불이 만불이죠. 만불. 그러면 천만원 정도로 투자를 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다. 음... 그러니까 지금 천만원을 굴리는 자산가요? <웃음> <웃음> 천만원 가지고 <받는> 자산이라고 하지 <웃음> 그런데 지금 천만원을 굴리고 있는 되게 약간 전문적인 투자자 지금 행색을 하고 있는 거예 아, 그런 척. 그런 척. 척. 음. 근데 실제로 천만원으로 하는 거니까. 음, 그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음. 500달러로 500 레버리지 20이니까 천만원으로 위로 가는 거에 베팅을 했어 네. 클릭하면 은 이제 바로 실시간으로 결과가 나와 음, 떨리네 어. 약간 투자 도박의 중간 단계? 어, 약간, <웃음> 어, 지금 그런 단계? 어. 눌러요? 그러면? 네. 맞 만약에 여기에서 떨어질 땐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위로 가는 거에 베팅을 했는데 네. 떨어진다 어떻게 할 거야? 뭐, 좀 슬픈데 좀 슬퍼 네. 슬픈데 그냥 보기만 할 거야 보고만 있을 거야 그럼 빨리 팔아야 되는 그거를 이제 손절이라고 하는데 아 손절 그래서 만약에 또 떨어진다 네. 손절한다 뭐 이런 개념인데 그건 나중에 네. 어, 차차 이제 떨어지는 거 보면 하면 되고 네. 아 오르고 있다 그럼 빨리 할게요 자 지금 주문이 들어왔어요 응. 주문이 들어가면은 여기 밑에 바로 아까 내가 진입했던 500불 그치 네. 그리고 20이라고 하는 건 아까 내가 이제 레버리지 20 우리가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여기 500불에 20 20배에 대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거 네. 근데 지금은 실시간으로 마이너스 0.73%가 났네. 괜찮아, 그러면. 0.3. 0.3%.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올라가는, 올라가고 내려가는 폭도 똑같이 20배가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천만 원을 굴리고 있는 거랑 똑같은 네. 금액의 효과가 나는 거야. 네. 그래서 지금 실시간으로 1.46불 손해 중이네. <웃음> 여러분들 어, 지금, 어, 어,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알았어? 보시겠지만 이 마진거래의 어. 그 장점이자 가장 큰 이제 위험성 이게 이제 레버리지입니다. 근데 이제 레버리지를 이제 통해서 조금 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큰 규모의 수익을 무력 전에 사람이 돈에별로 관심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관심 없는데 너무 울르고 있어서. 자 우리 실시간으로 아. 지금 치킨값번 거예요. <웃음> 이따 점심에 치킨 시켜봐. 치킨가 <웃음> 그래서 지금 어, 감추고 데 아, 계속 모르고 있잖아. 어, 나보다 감이 좋은데? <웃음> 지켜보면 돼. 이 방향이 좀 유지가 될것 같으면 지켜보면 되고. 아, 계켜 보면 돼요? 처음보다 표정이 많이 밝아져요. 아, 돈 벌고 있어가지고. <웃음> 오늘 출연료 21불. 아 진짜 줄 거예요? 응, 준다니까. 환율... 네번지고 환율 계산해가지고 지금 1070원인가 그러고. 자, 어? <웃음> <웃음> 그래서 지금 계속 갈것 같으면 냅두면 되는 거. 아좀 불안한데. 어, 떨어질 것 같으면 팔면 안 돼. 어, 지금 이렇게 어, 위로 가는 거에 참 배팅을 잘했다. 그리고 아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까 맨 처음에 올라갈 것 같다라고 했었던 지점은 대략적으로 한이 지점. 실제로 막 양봉이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떨어지는 상황 그때였어. 근데 아까 마음을 안 바꾸고 처음에 결정했던 게 이제 위로 간다는 롱이었어. 근데 은봉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에 했던 결정을 잘 지켰다 끝까지 가야겠다 오, 30 넘었어요 오늘 이따가 짜장면 시켜먹을 건데 이거 이따가 쏘면 되겠네 <웃음> 자 여러분들 오늘 성공 네 오늘 성공적이네 오늘 투자 성공적입니다 네. 그래서 나보다 난데? 우리가 이제 아까 롱 포지션 진입을 한지 5분이 지났습니다. 5분 지났는데 어 이제 올라갈 것 같은 그 느낌을 계속 유지를 해서 어 지금 계속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9% 돌파했어.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맨 처음 말했던 것처럼 실제 수익이 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산을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을 요걸로 드릴게요. 아 5초 5초 세고 나서 거기 금액으로 딱 정산하겠습니다. 1, 2. 3, 4, 5 자, 좋습니다 아, 44달러 정도 되니까 어, 한 4만 사만 7천 원 정도 되겠네 그래서 아, 오늘 뭐? 5분 만에 4만 7천 원 벌었다 음. 시급으로 따지면 이거 얼마야? 아무튼 어 상당히 괜찮은 촉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출연료 출연료를 걸로 감사합니다 인사 똑바로 <웃음> 해야 돼 잔돈이 있다가 거슬러주시고 <웃음> 자 이렇게 실제 투자를 진행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던 것처럼 정말 아무런 배경지식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돈을 벌었잖아요 네, 어쨌든 어, 상당히 좀 어땠어요? 본게 있으니까 아 그래 그래서 <웃음> 요즘에 재테크 상당히 많이 관심을 <웃음> 네.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좀 쉽게 할수 있다 아, 쉽게 할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신감을 좀 붙여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좀 쉽게 쉽게 접근을 할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는 그런 투자 관련 콘텐츠들 계속해서 만들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 5만 원으로 뭐 하실 거예요? 5만 원으로요? 이따가 치킨 사 먹을 거예요